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오늘도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오늘도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요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 언제나 즐거워 요